그러면 얘를 팔자 얘 필요 없잖아 얘 팔고 황메가 자리가 하나 비나? 아니죠 다찾죠 없어 응 100%야 1 0 0다 음내샘 <웃음> 뿌슝 뿌슝 자 휘둘러치기 간다 오메가가 죽질 않아 자다시고 이론상 무한 리필 33딜 3땡 좌밥이죠? 근데 상당히 다음 턴에 바쁜데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? 오케이, 온갖 고난을 넘어, 승리하겠다 약간 약간 억울억울억울할 억울한, 판 오히려 상대가 마지막에 놀로이라 빼냈는데 어 뭐야 졸라야 개 뭔데 이거 얘 뭔데 <웃음> 좋았어 제발 대박 하나 뽑자 야 엘리자라도 나와줘 쌍업니톤이 황금 들참코 황금 어때 아, 이 찰나면 엘리자야, 지금. 열심히 하시네 게임 열심히 하시네 이게 뭐 때릴까 오오 센거 때렸어 재밌다 이게 진장이지 그쵸 이게 진장이다 내가 다 죽여줘서 얘가 이등한거 아니까? 얘 필드도 졸라 약한데 나 싸웠는데? <웃음> 아 이거 진다 목수 터지고 아, 이거, 이거 만드는 게 훨씬 좋았는데 헤어라서 좋네 절대 안지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 복수가 안터져 근데 너무 약해서 맨 마지막 톤이는 어차피 꼬라먹고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해명이만 안죽으면 돼요 해명이만 다 됐고 1명이면 안죽으면 어이 어, 좋아좋아 너가 왕금 되니까 훨씬 좋아요 이게 이게 좀더 좋은 기물이라 버가 어그 아니겠지 버그인가? 왜 자꾸 나와? 둘중 하나 만그면 되겠다. 혼이가 안 죽어. 아, 씨. <웃음> 아, 이거. 이 정도면 이제 컨셉인데. 좀 그런데, 이거는. 형, 벌써 어지러워 버려 루크랑 또잘 맞아, 약골이, 은근히. 런 런? 클런? 어, 아주 좋습니다 이거 버리면 되는데 아니 얘왜 이렇게 세냐 생각보다 엄청 센데 잼나 어, 오 죽어 <웃음> 너무 컨셉이 절여졌어 내가. 근데 포자 써가지고 알만하다, 은근니포자가안 죽어야 돼. 이러면 이겼어요. 클럽 만났는데? 클럽 만나고, 확정으로. 얼마 나오겠다